액세스를 실행해 주겠습니다. 빈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해 주시고 저장 위치를 지정하겠습니다. 저장 위치는 바탕 화면에 천사 폴더로 하겠습니다. 천사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반드시 지정된 천사 폴더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파일의 이름은 db-수험자명으로 더바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 다음 만들기를 누르겠습니다. 테이블 1에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디자인 보기가 있습니다. 디자인 보기를 눌러주시고 테이블 1의 이름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확인 필드명을 순서대로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가구 번호의 기본키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본키를 눌러서 해제를 해 주겠습니다. 그다음 가구 번호는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텍스트를 해 주시고 아래에 보시면 ime 모드가 있는데 클릭해서 0 숫자 반자로 해주겠습니다. 지역도 짧은 텍스트 해주시면 되죠. 한글이기 때문에 ime 모드를 한글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수입액은 금액이기 때문에 클릭하셔서 통화로 바꾸겠습니다. 지출액도 통화, 저축액도 통화를 해주겠습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창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테이블 1을 더블 클릭해주시면 자료값을 입력할 수 있는데 통화로 지정된 곳에는 미리 원기호와 0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료값을 끝까지 다 입력하셨으면 창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 2번에 조회하면 설계를 보시면 되는데 조회하면은 가구번호, 지역, 수입액, 지출액, 저축액 이미 테이블 1에 있는 내용으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따로 커리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 폼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좌우의 크기는 19 정도에 맞추겠습니다. 상단에 레이블을 클릭해 주시고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줄을 바꾸실 때는 Shift 키를 누른 채로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자료 입력이 끝났으면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서식 탭에서 글자의 크기를 16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크기 조절점을 더블 클릭하시면 글자의 크기에 맞게 테두리 선이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상단에서 디자인 탭을 클릭하시고 목록 상자를 클릭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시고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테이블이 선택된 상태에서 다음 가구번호, 지역, 수입액, 지출액, 저축액을 다쓸 거기 때문에 모든 필드를 가져오는 단추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가구번호의 오름차순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구번호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을 클릭하시고 이후로는 변경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침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가구번호 레이블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클릭을 해서 딜리트키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목록 상자를 클릭해주시고 속성 시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속성 시트 창에서 열 이름을 예로 해주겠습니다. 테두리 색은 검정 텍스트로 해주시고 데이터 탭을 클릭하겠습니다. 행원본을 클릭해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점점점을 클릭하겠습니다. 가구 번호의 조건이 A 또는 B이기 때문에 쌍따옴표 별 A 별 쌍따옴표를 해주시면 A를 포함하는 이 되죠 그 다음 한칸 띄우시고 O와 한칸 띄우시고 쌍따옴표 별 B 별 쌍따옴표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포함하면서니까 같은 줄에 적어 주시면 됩니다 수입액이 300만원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입액의 조건을 클릭하시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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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IN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닫기를 해주시고 저장하기 위해서 예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폰보기를 눌러서 내용을 보시면 스크롤바가 생겼죠. 스크롤바가 생겼다는 건 위아래 내용이 제대로 다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디자인 보기를 하시고 위아래 크기를 조금 더 키워 주겠습니다 이제 보기에 폰 보기를 하시면 모든 내용이 다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확인해 주셔야 되죠 가구 번호가 A 또는 B를 포함해야 되고 반드시 수입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모든 내용이 300만원 이상이면서 A 또는 B이니까 정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보기에 디자인 보기를 해주시고 아래에 조금 더 추가할 내용이 있으니까 크기를 더 키우겠습니다. 상단에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시고 마침을 누르겠습니다. 텍스트 상자에 내용을 적어 주겠습니다. 글자를 다 적었으면 클릭해 주시고 회색 조절점이 있죠. 왼쪽 상단에 있는 회색 조절점을 드래그 하시면 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회색 조절점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같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림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래에 선을 하나 그어 주겠습니다. 속성 시트를 눌러서 형식의 테두리 두께는 가장 굵은 선을 해주겠습니다. 6PT 그리고 테두리 색은 검정 텍스트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전체를 블럭 씌워서 상단에 정렬을 누르시고 크기 공간을 누르시고 가장 넓은 너비에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맞춤해서 왼쪽을 해주겠습니다. 상단에 서식에서 글꼴 색을 검정 텍스트 1을 해주겠습니다. 리스트 박스 조회실을 클릭해서 글자 크기를 16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크기 조절점을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크기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눌러서 회색 조절점을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겠습니다. 아래로 조금만 더 내려 주겠습니다 방향키로도 아래로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목록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속성 시트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탭에서 행원본을 클릭하시면 쿼리문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복사를 해주시고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는을 적어 주시고 따옴표 컨트롤 v 로 붙여 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따옴표를 하나 넣어 주시면 는 따옴표와 따옴표 사이에 쿼리문이 오게 됩니다 클릭해 주시고 서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1 다시 선 종류는 파선을 해 주겠습니다 이제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를 해서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과 하단에 스크롤바가 없죠. 그러면 이상이 없고 아래쪽에도 파선이 이상이 없습니다. 크기가 조금 크게 나왔는데 이거는 점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여백을 딱 맞추시든 여분을 좀 주시든 인쇄되는 페이지가 1페이지, 한 페이지로만 인쇄가 되면 점수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제 상단에 여백을 주겠습니다. 페이지 설정, 위쪽 여백을 60으로 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여백을 주니까 회색 음영이 생겼는데 회색 음영은 감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인쇄 미리보기를 닫기 하시고, 본문이 까만색으로 선택된 상태에서 상단에 서식을 누릅니다. 그리고 교차 행색을 흰색 배경 1을 해줍니다. 이제 파일, 인쇄, 인쇄 미리보기를 하면 완벽하게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인쇄 미리보기 닫기를 하시고, 폼을 저장하기 위해서 닫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폼의 이름은 변경없이 그냥 쓰겠습니다 확인 테이블 1에는 식생활비 라는 필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식생활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식생활비를 쓸수 있도록 쿼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기 퀄리 디자인을 누르겠습니다. 테이블 1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창을 닫겠습니다. 판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열의 너비를 좀 넓게 해주시고 판정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콜론 엥겔지수가 79% 미만이면 상류층 뭐뭐 이면이 나왔으니까 if문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if 가로 열어주시고 엑세스에서 if는 if 앞에 i자를 하나 더 적어주시면 됩니다. 엥겔지수가 79%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작다 0.79 적어주시면 됩니다. 엑셀에서는 79%를 적어도 실행이 되지만, 엑세스에서는 79% 하시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0.79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콤마 엔겔 지수가 79% 미만이면 상류층을 적어 주겠습니다. 콤마 79% 이상 90% 미만이면 중상층 90% 이상이면 하류층에서 두 개가 더 남았죠. 그럴 때는 마지막에 있는 하류층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으시고 if문이 완성됐는데 완성된 입품은 전체를 블럭을 씌웁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 c 복사를 해주시고 하류층 전체를 블럭을 씌웁니다 그리고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79% 미만을 90% 미만으로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0.90을 적으시면 90% 미만이 되겠죠 90% 미만이면 중산층으로 적어 주겠습니다 이제 열너비를 조금 넓게 해서 전체 내용을 보시면 엥겔지수가 79% 미만이면 상류층 79% 미만이 아니면 79% 이상인거죠 그래서 79% 이상, 90% 미만이면 중산층, 나머지는 하류층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처리 조건에 보시면 판정을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 별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정렬을 오름차순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보고서에서 판정을 그룹으로 지정해 주시면 자동으로 오름차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가구번호를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역, 수입액, 지출액, 저축액, 식생알비를 적어주겠습니다. 크기를 조금 키워주시고 식생알비, 콜론, 지출액, 빼기, 저축액을 적어주겠습니다. 잡비 콜론 수입액 빼기 지출액을 적어주겠습니다. 칸의 크기를 줄여주시고 엥겔 지수를 적어주겠습니다. 콜론 크기를 조금 키워주시고 식생활비 나누기 지출액을 적겠습니다. 근데 앵겔지수는 퍼센트로 표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앵겔지수를 퍼센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속성 시트라고 있습니다. 클릭해주시면 형식이 있는데 형식을 백분율로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제 합계와 총평균 작성일자는 보고서에서 만들 거기 때문에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쿼리가 제대로 완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왼쪽에 보기에 데이터 시트 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엔겔지수가1 0 0분율로 나왔고 다른 내용도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저장하기 위해서 닫기를 눌러주겠습니다. 예를 눌러주겠습니다. 쿼리 이름은 그대로 쓰겠습니다. 확인 이제 여러분들이 쿼리를 잘못 만들었을 때는 디자인 보기 누르시고 저희들이 지출액인데 글자를 하나 틀리게 적어 보겠습니다. g 7 a 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닫기를 누르시고 얘를 누르시면 query1을 실행했을 때 g 7 a 라고 해서 맥개변수 값을 입력하라는 문구가 뜹니다. 이런 문구가 뜨는 건 글자에 오타가 있을 때 이런 문구가 뜹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이제 지출액을 써야 되는 식생활비가 틀리게 나왔기 때문에 공백이 됐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지출액을 지출액으로 맞게 고쳐주시면 정확하게 구해집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예를 누르시고 더블 클릭하면 식생활비가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보고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보고서 마법사를 누르겠습니다. 커리에서 순서대로 필드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오른쪽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클릭 이제 다음을 눌러주시고 판정을 그룹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더블클릭 판정을 그룹으로 지정하면 자동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됩니다. 다음. 같은 판정 안에서 엥겔 지수에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엥겔 지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요약 옵션을 누르시고, 6번의 학계에서 판정별 수입액, 지출액, 저축액, 식생활비, 잡비를 선택해 줍니다. 7번의 총평균에서 수입액, 지출액, 저축액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 다음을 누르시고 다음 보고서 디자인 수정을 체크하시고 마침을 누르겠습니다. 제목을 적어 주겠습니다. 기타 조건 1번에서 제목은 16 정도의 크기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서식 탭에서 글자의 크기를 16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정중앙에 오지 않죠. 그래서 크기를 키워서 정중앙에 위치하도록 해주겠습니다. 상단에 디자인을 누르시고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텍스트를 클릭해서 작성일자를 적어주겠습니다. 폴론까지 적어주시고 회색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위치를 이동시키겠습니다. 는 데이트 가로 열고 닫고 해주시면 오늘의 날짜가 들어갑니다.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고서 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오늘의 날짜가 나왔는데 작성일자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붙여주겠습니다. 이제 내용이 붙었는데 왼쪽 공간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서식에서 왼쪽 정렬로 붙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기 좋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필요 없는 내용을 지워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까만 색 까만색 하살표가 나올 때 클릭해주시면 한줄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딜리트로 지워주시고, 페이지 바닥 글 전체도 선택해서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총 평균을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총합계는 필요가 없습니다. 클릭해서, 전부 지워 주겠습니다. 페이지 바닥글에는 나타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붙여서 공간을 없애 주겠습니다. 평균은 총평균으로 나타낼 거기 때문에 보고서 바닥글로 드래그 해 주겠습니다. 판정의 머리글에 판정이 있는데 이 판정은 본문으로 이동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판정의 머리끌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문의 위쪽을 드래그해서 완전히 공간을 없애주겠습니다. 상류층은 한 번만 나오고 가구번호는 X와 빼기 빼기로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판정은 한 번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성 시트의 형식 탭에 맨 아래쪽에서 일곱번째 보시면 중복내용 숨기기라고 있습니다. 아니요를 예로 바꿔주시면 아니요를 예로 바꿔주시면 중복내용을 숨기기 때문에 상류층은 한 번만 나오게 됩니다. 판정의 크기를 일단 맞춰주겠습니다. 정렬해서 맞춤 왼쪽 크기 공간에서 가장 넓은 너비에 글자가 세 글자이기 때문에 세 글자가 나올 정도의 여유 공간을 주시고 엥겔지수는 맨 마지막에 있죠. 블럭 씌워서 조금 뒤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가구번호를 선택해 주시고 왼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가구번호는 4글자기 네 때문에 맞춤 왼쪽 크기 공간에서 가장 좁은 너비에로 해주겠습니다. 지역을 블럭 씌워주시고 왼쪽으로 붙이겠습니다. 맞춤 왼쪽 크기 공간에서 지역은 두 글자이기 때문에 가장 좁은 너비에로 해주겠습니다. 수입액을 블럭 씌워주시고, 왼쪽으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크기를 조금 충분하다 싶을 정도로 키워주시고, 맞춤 왼쪽 크기 공간 크기 공간에서 가장 넓은 너비를 해 주겠습니다. 그다음 지출액을 범위 씌워 주시고 마찬가지로 적당하게 키워 주신 다음 맞춤 왼쪽 가장 넓은 너비를 하겠습니다. 저축액을 범위 씌워주겠습니다. 왼쪽으로 당겨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키우겠습니다. 맞춤 왼쪽 크기 공간에서 가장 넓은 너비에 앵겔지수를 오른쪽으로 옮겨주시고 식생활비를 왼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키워주시고 맞춤 왼쪽 가장 넓은 너비를 하겠습니다. 이제 앵겔지수를 맨 오른쪽으로 옮겨주시고 맞춤 왼쪽 크기 공간에서 가장 넓은 너비를 하겠습니다. 이제 잘리는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탭에서 보고서 보기를 해주시고 칸이 모자란 곳이 없는지 확인해 주겠습니다. 칸의 너비가 모자라면 이렇게 샵 표시가 뜨게 됩니다. 수입액에 칸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기, 디자인 보기에서 수입액의 크기를 조금 키워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오른쪽으로 조금 옮겨서 겹쳐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시, 보고서 보기를 해서 잘리는 내용이 없는지 한번더 확인해 주시고, 이제, 식생알비에 보시면, 원교가 붙어 있지 않죠? 원교를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에, 디자인 보기. 식생활비를 선택해 주시고 속성 시트 형식 탭에서 형식을 통화로 해주겠습니다. 소수자리수는 0으로 해주겠습니다. 나머지 값들을 보시면 소수자리수가 자동으로 되어 있어도 소수자리수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돼 있어도 감점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안하시면 0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 보고서 머리글을 선택하시고 서식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클릭하시고 교차 행색을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판정 바닥글을 클릭하시고 교차 행색을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합계가 가구번호 밑에 있기 때문에 블럭을 씌워서 가구번호 밑으로 위치를 이동하겠습니다. 평균은 총평균으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방향키로 중간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이제 선을 넣어주겠습니다. 디자인 탭에서 선을 선택하시고 키보드의 Shift 키를 먼저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선이 그어집니다. 방향키로 선의 위치를 정해주시고 Ctrl C, 페이지 머리끌을 클릭하시고 Ctrl V, 방향키로 아래로 내려주시면 선이 이동하게 됩니다. 선을 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 위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정렬 맞춤 왼쪽을 해주겠습니다. 방향키로 위치를 맞춰주시고 컨트롤 C 한정 바닥글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V, 합계줄 전체를 선택해주시고 방향키로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바닥글의 상단을 드래그해서 크기를 맞춰주겠습니다. 선을 하나만 선택해서 컨트롤 C, 보고서 바닥글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방향키 아래를 눌러서 선의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이제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를 해서 수정할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상단에 페이지 설정을 누르시고 위쪽 여백을 60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아래에 페이지 번호가 1만 나와야 됩니다. 오른쪽에 다음 페이지가 까만색으로 활성화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인쇄 미리보기 닫기, 저희가 본문의 크기를 조금 크게 잡아주시면 여기 여유 공간이 조금 생겼죠. 이제 파일, 인쇄, 인쇄 미리보기를 하시면 아래에 다음 페이지가 까만색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클릭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실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문 아래에 여백을 최대한 줄여서 파일 인쇄 인쇄미리보기를 눌렀을 때한 페이지로 내용이 끝이 나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활성화되지가 않은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인쇄 미리보기 닫기 전체를 블럭 씌워서 서식에서 글꼴색을 검정 텍스트 1을 해주시고 도형 윤곽선을 투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있는 곳은 그리고 글자는 선택해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인쇄 미리 보기를 해주겠습니다. 선이 사라졌죠? 선을 선택해주시고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을 검정 텍스트 1을 해주겠습니다. 앵겔지수를 선택해주시고 서식 탭에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신 다음에 디자인 탭에 속성 시트 소수 자리 수는 0으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잡필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앵겔지수의 크기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s h i 키를 눌러서 값들을 선택해주시고 키보드로 왼쪽으로 최대한 당겨주시고 나머지 값들도 최대한 왼쪽으로 붙여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칸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칸은 최대한 줄여서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공간이 나오면 컨트롤 C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이제 값을 써야 되는데 필드명을 그냥 손으로 쓰면 오타를 낼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본문에 식생알비를 클릭하시고 속성 시트를 누릅니다. 그리고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 하살표를 클릭하시면 잡비가 나와 있습니다. 클릭해주시면 잡비가 입력이 됩니다. 이제 이 잡비를 컨트롤 C 복사해주시고 식생알비를 클릭해서 잡비로 바꾸겠습니다. 컨트롤 V 그 다음 SUM 함수에서도 식생활비를 블럭 씌우시고 Ctrl V 잡비로 수정하겠습니다. 잡비를 더블 클릭하시면 입력이 확정됩니다. 이제 창을 닫으시고 Shift키를 눌러서 잡비를 선택하신 다음에 방향키로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그 다음 눈금자에서 오른쪽 화살표가 나오면 한 줄을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hift키를 누른 채로 잡비를 추가로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정렬 탭에서 맞춤 위쪽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유 공간을 줄여 주시고 본문에는 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쭉 드래그 해 주시면 됩니다. 맞춤 위쪽 클릭해 주시고 Shift 키를 누르시고 잡비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맞춤에서 위쪽 여유 공간은 최대한 붙여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유 공간은 최대한 줄여 주겠습니다. 이제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 아래쪽에 다음 페이지가 활성화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고 소수점 자리가 표시된 값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칸이 모자라서 샵이 나왔거나 소수점 자리가 표시된 값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